난 옛날에는 지금나이 저, 상자 정리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 어, 아, 상자 정리. 나 싫다. 근데 나는 왜 자꾸 지하에다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편하거든. 음. 유동성이 좋다, 이거. 다밥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일단 자자. 자질나 지금? 어, 자진다. 오케이 어야야 야, 일어났다 뭐야 <웃음> 나 새벽에 저런 거생기좀 몰랐다 다들 자니? 응나 자고 있다 분수대 옆에 간다 아이 아우 어, 왜안 자지? 어이, 자됐다너왜 <웃음> 거기서 일어나, 너는? <웃음> 너는 왜 거기서 일어나니? 다야, <웃음> 떨어졌대. 어이. 어, 양깁비다 필사람. 아 지금은 안돼어 겁니다 농장? 민성농장 아 이거 민성 옆에 이거 다 갈아보자 <웃음> 나중에 집터도 어디다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넓나? 넓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미, <웃음> 거미 가두고 싶다. <웃음> 죽어. 음, 어, 보자. 여기를 평지로 개발, 어, 아, 오, 좋아. 어 연못 많지 않네 여기 연못 용 어. 하나 놔둬볼까? 근데 연못 되게 부자연스럽게 돼있다 가짜같이 생겼어 전부 아 얘가 그냥 웅덩이 같이 생겼는데 메울까? 아니 뭐매울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아 근데 이 연못은 좀 괜찮은데 아이 뭐야 이거 뭐생겼어이 <웃음> 흙을 좀 쌓아야겠다 훈련기 저로 치울게 야 화를 로 너무 길게 붙이니까 약간 비율적이네 만 오케이. 민손 다시 못나네 밖에 없더라 고주도치돌좀 주세요. 어, 떤돌 줄까? 요요 위에 칸 열어봐 위에. 오케이, 오케이 만족스러워. 나 정리 미쳤다니까. 재밌 더라도, 한번씩왠줄 몰라도, 상 자가 참 많이 필요 할것같 고, 음, 나무 심 을래？아, 야, 이쪽 이쪽 이쪽 은떼 <웃음> 야겠다. 야, 철로 사봐 나면, 안되 대헌이 주변엔 대헌이만 주무야되나? <웃음> 예. <웃음> 야 구운돌 의외로 많이 필요하네 구운돌? 그냥 예뻐서 쓰는거다 어... 어 미안 소리 원래 뭐그 뭐, 뭐 맛에 쓰는거지 잠깐만 이.. 대원이 동상 앞에 있는 이 흙을 약간 그거 하니까 다 치워볼게. 누가 대원이 앞에 똥통 달아놨어? 누구야? 어, 나, 난것 같은데. 누가 대원이한테 욕보였다. 아, 야. 혹시 민성이 밟다가 잘못 밟아서 부서지면 렉 걸리나, 컴퓨터 여기 나무 자랍다. <웃음> 걸음통을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돌 없다 싶으면 여기 봐, 여기 있다. 음. 아, 맞다. 저기, 저기 있는 대원이 좀 관리 좀 해야 된다. 저걸 반대했다. 아. 너 혹시 사탕수수 뜯었니? 위 아. 누가 자장나무 대담 알았어. 저 마을에 막 대장장이 그런거 없듯 제. 모르겠어 대장장이.. 아, 집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아나 이거 처음 알았다 이거 키큰불은신되는거 처음 알았다 <웃음> 밀밭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드냐 시야, 시야력이 좀 있어. 어, 오케이. 어, 아, 시야도 없네. 미안하다. 밀밖에 나, 없다, 밀. 나한테 72개 있다. 다 어디 갔냐? 다 빤스런했는데 뭐지? 노란 침대다 노란 침대 아... 모에 필요한 사람 왜 대헌이가 죽였다고? 대헌이 빡 돌았나 보네 왜 그랬지? 태우나 왜 그랬니? <웃음> 본능 <웃음> 음. 음. 어디 보자. 아마 다 지역 문달아야 되는데. 벌써 지옥을 갈 수가 있다 <웃음> 와 저기 사막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도 또 대원이 있고 블럭 마흔 개아 여기 열대요 내가 풀어놓은 거다 번식 좀 하라고 비한번 오면 대연이 확 자라는데 여기 있는 거 어디다 넣지 이거 자꾸 뒤에서 민다 나도 난다 <웃음> 아, 여기 민성이 6개 있고 놓고 대나무도 여기다 넣자 뼈다열 13개 바시 있나 이 주변에? 바다 앞에 있잖아 고개 들 그저거 민성이 말고 아, 여기 보면 나 스파이로 밀까지 몇개 심어놨는데 스파이? 안 된다 그러다 거, 이 걸리면 렉 걸린다 검물부터에벌네난난 음. 난 여기 자유 2찬인줄 알았지 <웃음> 성원이응 어? 김치 싸대기 맞아몰래 피 터지는거 아니까 그거? 아니다 아니다 와봐 찰싹 어? 아픈데? 한 칸에 다아다우리 <웃음> <웃음> 나무도 많이 필요하나? 어..나무는 나중에 쓸리 있으면 다 18레벨이야 우리의 레벨을 다 합쳐보는 그런 짓은 하지마 <웃음>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다 정리해서 넣어놓을게. 음. 아, 내가 봐도 이 정리 너무 미친 듯이 한것 같은데. 자,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성, 민 잡템은 여기다 다 넣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위에 맨 위에? 응아 응. 내가 알아서 정리해놓을게 수박도 있고 나중에 알아서 심어야 된다 이거 뼈다귀는 그냥 뼈다귀로내둘게응 뼈다귀는 나중에 갈아버리자 필요할 때 데이지는 왜 있는데 이거 데이지 갈아버리면 데이지 갈아갖고 염려랑 이거 화분 관련된 건 여기 놔놓고 진짜 리얼 잡템은 여기 Sure 리얼 잡템은 여기 놔두는데 어, 이 가운데 우리 석탄은 맞나? 석탄 두 세트하고 두 세트하고 52개 okay. 철도 두 세트하고 36개 철을 다시 좀켜야될것 같아, 나중에 철? 오케이 okay. 내가 갓바를 안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람이 나중에 정리 안 하면 게임 하기 싫어지거든 어느 순간 나책좀 만들게 어. 책 다섯 개야 그거 다이아 두개 있나 다이아 두개 있냐고? 응. 줄까? 응. 좀 하나 여기 있다 바로, 와... 테이, 테이블 만들게. 어. 마법 부여대. 터졌다. 잘못 들었나? 뭔가 펑 냈는데. 아, 엔더에 맞을... 있는데 죽여도 되려나? <웃음> 아니야, 쟤 죽이지 말자. 임첸드 테이블은 대혼이 뒤에다 만들게. 어. 금꼬워야 된다. 금 많다. 금 줘. 내가 구워놓을게. 금 11개 있네. 오케이. <웃음> 와, 진짜 이거 주방알바 하는 것 같다. 우리 집 근처에 토치 좀 붙여놓자. 우리가 진짜 금이 모자라긴 모자라냐? 확실히. 왜 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아마 그기 제대로 개운 거일 거, 그냥 보이는 거다 응. 뭔가 딱히 금쓸 일도 없고, 아휴, 어, 나안 된다, 죽겠다. 팀이 배틀 시스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 바구 칼질하는기도 좋은데. 진짜 마크 많이 바뀌었어 그니까 대원이 뒤에 이거 만들어야겠다 됐다 정리 끝 고... 야! 화로실을 따로 만들까 그냥? 화로실? 나중에 옮기자 뭐 집같은거 지울거면 옮겨야 될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옮... 내가 그냥 이미 옮겨볼까, 그냥? 음 일단 거기 놔두자. 상자랑 가까워까안그럼좀 아, 효율, 이 효율성 좀 따지게, 그냥. 음. 어디? 이렇게 해놓고. 거리가, 거리를 좀더 가깝게 하려고. 오케이. 야, 얘네도 그냥 캐면 돼. 뭐? 되네. 필요한데, 말 그냥 죽여야겠다, 게 <웃음> 어쩔 수 없어. 민규 뒤에 좀비 불타는 온다. 그래, 꼬우면은 먹이사슬 매니에 태어나든가. 그래. <웃음> 좀 이렇게 맨 무늬는 안 죽일게. 이쁘니까, 그대로. 전박이는. 상, <웃음> 상품 값치가 떨어져서고 지금, 입구 끌어 당는 거라고? 여기 응. 어디, 아빠 흔들어. <웃음> 오케이. 누가 여기 미를 씹었어? 수... 누구야? 나라니까? 너 이제 컴퓨터에 렉 걸린다, 너는. <웃음> 슬슬, 진짜 이제 공간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야 이거 에이 <웃음> 6개 책장 3개 주는 놈 죽이면 안 되나?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불편하다 저 친구 어 대원이 다 자랐다 뭐 쳤노? 뭐 쳤노? 아 당근 뭐 미성을 찾는다고? 어 물도 한 바가지 넣어놓게 어디 넣어놨나저 마을 있는 데서 도축 좀 하고 혹시 요리 쓸일 있을 것 같으니까 모래도 좀개우고야 밭은 여기가 크면은 크면은 밭 관련된 거를 여기 놔둘까? 마음대로. 캔거 여기 놔 내가 누구? 내가 정리해놓을게, 그냥. 누구 선인장 갖고 싶은 <웃음> 사람? 딱히 아직까지는? 일단 캐올래. 난 좋거든. 아, 진짜 집 주변에 사막, 오랜만에 본다, 이거 사막. 사막 기억. 와유. 옛날에 마옴몇개 없을 땐잘 나왔는데. 이게 <웃음> 좋다, 사막. 뭘 버려야되지 저리가 김치 와 사막 근데 예쁘게 바뀌었다 진짜 야뼈 남아있는거 다뼈가루를 바꾸는거 좀해봐지 뼈? 일단 놔두나봐 필요할때 그냥 그렇지. 갈아버리면 될것같아서 4마 사막 유적이 있으려나? 요, 요, 가, 가운데 거, 가운데 거. 표지판을 달아놔야겠다. 나무 찾고 있었어. 나중에 가죽에서 아이템 액자 만들어줄게. 가죽 12개 있다. 일단은 급하니까는, 이거, 이거, 표지판 달아놓을게. 어. 대원이 서른아홉 개개 간다. 오케이. 바이 바이. <웃음> 일단 이거 주민들 바 키우고 있을게, 이거. 응. 어? 호박이다 호박해 갈게 <웃음> 어? 양도 있다 양은 죽여야겠다 양고기다, 양고기. 양털 필요 없지. 아, 종이 끝. 여기, 여기 왼쪽으로 와도 먹을 게 없다. 응? 응. 막대기로 다 바꿀거다 아 저기 사바나가 있네 그게. 거기에 사막귀족도 찾아봐야 될듯 나중에 밀고 그거 뭐지 묘목은 심어도 응 음. 세계수가 나무가 많이 나와서 좋긴 좋은데 짜증나네 좀응아나 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왔거든 종이 어. 42개 종이 잡템에 있어 <웃음> 아 내가 방금 마운 두개 만들었다고 응 아. 와 세계수 한개캔데 나무가 서, 서, 거의 망개 나왔다 선인장도 농작물 맞겠지? <웃음> 어 선... 음... 호박도 넣어 놓을게 그냥 한 개는 시로 응. 갈아 버리고 장군이고 좀. <웃음> 아이잠뽑았다 아니 나책 조합법에 이거 가죽 필요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지? 그 요즘 다 종류로 나는데 가죽이만 다 필요하나? 그러니까. 이대를 모르네. 양장비제본해서 그런가? 어? 이거 재본 방식 때문에 그런가, 제 <웃음> 지금 5레벨까지 딱 된다. 인첸트. 나무 뭐 여기저기 좀 심고. 덜 불편하다 고기 끓는 속도가 빠른네 음, 먹을 게 없나? 오, 어, 편해. 오케이. 딱,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정리가 돼 있다, 지금. 어. 이렇게 딱 해놓는 게 효율 좋더라고. 보기도 좋고. 그 침대는 색깔별로 다 만들어 놓게, 그냥. 나중에 건물 지으면 상자실을 따로 만들고 어다옮겨버리죠 오케이.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 악. 야, 거기서 인장 있다.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말해줄라 했는데 죽으셔 버렸나? 저 사막 단방 가볼래.